욕심많은 다람쥐같은 느낌 오, 우와 우와 좋아요와 구독 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, 저는 가로수길에 살고 있는 배하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수술을 하려고 오셨어요? 여기 볼살 지방 흡입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다한플렉스가있어 네, 컴플렉스가 있어요. 옛날에 일할 때 제가 의류 인스타 라이브 방송 진행해서 의류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만 보고 저는 위아래를 다 스몰 있거든요. 근데 제 사이즈를 66 사이즈로 알더라고요. 실제로 저를 만나보셨을 때 사람들이 다 생각보다 말랐네요. 화면에서 66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약간 컴플렉스가 돼서 아, 내 얼굴이 살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주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어요? 궁금하다. 너 하는 거 보고 나도 할래. 네, 그러면 소소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? 가장 하고 싶은 거? 예쁘게 화장하고 셀카 찍기. 석영 한 다음에 공개하실 예정이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... 살 <웃음> 자연스럽게 <웃음> 자연스럽게 어나살 빠졌는데 예 <웃음> 네, 그렇게 막 생각을 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아나 예쁘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고 그냥 아 이게 너무 컴플렉스다 보니까 좀 약간 욕심 많은 다람쥐 같은 느낌. 네 볼에 막 뭔가 이렇게 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싫어가지고 네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다는 소리가 들려요. 연예인 중에요. 어. 돌 맞는 거 아니에요? 지나가다가 저. 박규리 씨. 예. 예. 네. 어, 네.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화사 같다고도 하고. 네.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신세경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죠 제가. 그분 좀술 취하셨던 것 같아요. 장소라씨 아, 같은 것아그 것도 들었어요. 근데 진짜 닮은 제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. 아. 제 친한 친구는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. 엄청 똑같아서 걔는 회집 가면 서비스를 받쳐요. 누가 봐도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. 그 친구가 너무 닮아서 약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. 음, <웃음> 응. 약간 효린도 있어. 효린? 어떤 효린이요? 시스타. 아, 시스타 효린이요. 효린도 섹시한이 있어. 아, 그쵸. 죠 닮았어. 아, 았어 아니요, 그랬으면 좋겠어가지고요. 원했거든요. 내심 네. 시타요린? 어 말고 미 민요린? 아, 어, 오케이 아.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죠 다시 네. 민요린 알았어요 아 진짜요? 아 내일이면 다시 퇴근할 텐데 네네네 아, 지금은 나한테 네그 영상편장 가라. 가라 잘 가라 제발 가라 네. 변할 줄 자기한테 그 영상편장좀 써주세요 얼굴 와. 아 <웃음> 아 오히려 도착하니까 편한데요? 오늘 위로 높게 먹으라고 하던데? 네그 응? 아주 야무지게 묶은 것 같아 와 리얼이군요 이렇게 물 묻히는 것도 다 옆에서 찍고 있어 <놀람> 아, 떤데제 이제, 이제, 이제, 요아 왠지 내일 이 이제, 이제, 이제, 이아이아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데 이제, 이제, 너무 이제, 에서 오 <웃음> 뭐야 이게 무슨 얼그렇 얼굴이... 근데 저 너무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이? 이거 이, 인형이에요? 네 사람들 안꺼지 않아? 응. 우리 너무 보고 싶다 거울 보러 갈까요? 아네 아, 거울 보러 봐요 여기 더 앉아있고 싶은데 여기 딱히 뭐가 없을 것 같아서 저를 아, 그래, 그래, 그래, 보러 가시죠 제 얼굴이 궁금하다 죄송합니다 잠시 뜨지도 않고서 벌써 그러시면 어떡해요, 어떡해 어떡 벌써 기드네 네? 물 많이 묻히시는 게 좋아요 아 진짜 좀잘 들인다 아 여기 마의 구간이다 머리카락이랑 있어 다행이야, 나 완전 절대고 있어. 어떡해? 어 여기 사라졌어? 턱이 사라졌어! 아니, 여기 살이 다 사라졌어. 어. 어떡게 여기. 어떡해, 밥만 뜯었는데. 너무 좋아. 타란! <웃음> <웃음> 아, 대박. 얼굴 여기가 그냥 쑥 사라졌는데요? 공 부모님 놀라지는 거 아니야, 이러다가? 너다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뺐니 이러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, 풀티비 시청자 여러분. 저는 브이라인과 턱 아래 제가 경계가 없었어가지고, 턱위 지방 흡입을 하고, 한 달차 후기를 남겨요. 이쪽도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생겼거든요? 경계선이 확실히 생겼어요 제가 항상 고민이었던 게 얼굴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해도 몸 살은 빠지는데 그리고 제가 몸은 말랐는데 얼굴은 살이 많아서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 저 약간 통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턱 라인도 정리되면서 확실히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목구비가 뭔가 더 진해지고 지고 또렷해졌어요. 이런 군살들이 정리되니까 사람도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요. 은혜님 최고.